사막이 배제. 오 뭐야 확률 왜이래? 왼쪽! 오 어, 그렇지! 나이스! 비껴치기! 덤벼 오! 일단 야생물 정령 잡는 거 좋았다 이거 환생 뭐야? 흰질긴 뿔? 무슨 줄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명인 컷? 미로이 많이 먹어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많이 물어 이 많이 물라와 근데 진짜 환상의 짝꿍이 돈던하긴 하다 끝 자이 진짜 궁금하네 응, 응. 잘가라 응. 딱 요렇게 네마리긴해저 예. 명인 악마를 믿고 어 좋아요 얘는 진짜 절대 안 믿겠다 모르지 나쁘지 않지 귀다무로 때리네 야 이거 황금 될 수도 있잖아 한번더 써야겠네 아니면 대나옥스에 잠깐만 아 한개 모자라 666이 아니잖아요 힐님 감사합니다 고개구도 고맙습니다 어 독신이 니드 여기다. <목소리> <목소리> 봐. 연 과연... 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아하지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얼마나 큰일까요, 이거? 웃음> 아니 그 칼렉을 못뽑았나봐 그 칼렉을 왜 못뽑냐 저 사람 가버렷! 오우 아야데 이게 칸고르가 어우어우 오잉? 근데 이번에는 어 그치 그치 그치 맞지 아까는 아 아까는 하나만 죽었어 두개 나온거구나 아이 뭐해 아 미친 잠깐만 아와 뭐하냐? 아니 도라이아닌가 아니 싸움 지뭐 하는 거야? <웃음> 오, 오, 오? 저또 아니 미치게 죽어이 그냥 짤대기 없는 자식. 아니 이거 경품 하나도 못 받아오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 잠깐만. 오, 뭐야 올킬 미친. 오! <웃음> 뭐야?